다이어트 콜라가 다이어트에 좋다고? 그럼, 이렇게 먹어도 살이 빠지나? <웃음> 맛있으면 클로리! 잠시 멈춤. <웃음> 안녕, 밥술이야. 오늘은 콜라닭을 준비했어. 집콕엔 쉬운 요리가 필요하지. 근데 오늘은 나도 한 번도 해먹어보지 않았지만, 이렇게 하면 겁나리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전을 해봤어. 근데 살짝 걱정되는 건 나의 체중! 그래서 다이어트 콜라로 준비했는데 아... 쫄이면서 생각했지 이거 겁나 달것 같은데 이거 맛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오늘 낱낱이 까발려 주겠어 졸라 달것 같아 아, 떨린다 향은 그럴듯한데 아, 잘 모르겠는데? <놀람> 하... 뭐가 문제지? <놀람> 뭐가 문제냐고! <놀람> 맛이 없어! 맛이 맛이 없다고!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죠? 짠맛이 부족한 것 같아 간장을 조금 더 넣고 졸여 볼게 안녕 와 들이 부어야 하는구만 짠 아까랑 색깔부터 다르지 아 기대가 되는데 <웃음> <웃음> 훨씬 맛있어 훨씬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여기 지금 콜라가 많이 들어가니까 콜라를 이렇게 쪼려낸 거잖아 콜라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특유의 찝찔하고 달달한 맛이 남아 있어서 그 끝에서 감도는 그맛 때문에 이 닭의 고유의 맛을 해치고 그단 맛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간장을 엄청 때려 부었는데 이걸 먹으면 과연 내 몸뚱이가 성할까? 차라리 설탕과 간장을 썼으면 이만큼까지 안 썼을 거야. 우리가 그동안 밖에서 사 먹을 때 얼마나 많은 나트륨과 그리고 당분을 섭취했는지 이거는 살이 겁나 찔거 같으니까 난 점피디 먹일게 자, 먹어! 너무 달 너무 달아 달아 달아 밝은 달아, 달군 달아. 달군. 달군. 달군. 달군.